420번, 원어라이 봐봐, 요리사가, 뭐, 특이한, 음, s u b s t i t t e f a m i h o n e 자 됐습니다. 여기서, 주먹대회 된거 여기, 이거예요. 총, 총, 총, 총, 총, 총, 총. 총, 총. 총, 총. 나오면. 자, 봐. Replace, Substitute. 이두 개를 같이 하러. r e p l a c 는 어떻게 나옵나 목적어 1 나오고, with 아, with 목적어 2가 나온다. 이게 만약에 A라면, 이게 B가 되겠죠?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? 이제 b A가 돼요. b A. 목적어 1이 이로 온단 말이야. 자, 이게 끝은 어때요? 그러면? 이런 걸 뭐라 고 그래요? 자, 이런 동사야. 대체하다. 대체동사야. 알겠지? 또는 바꾸다. 바꾸다 동사. 바꾸다. 다시 한번 무슨 동사야? 대체동사다. 대체동사 때전체사가 리플레이션 할 때는 A를 B로 바꾸다. 야 A를 뭐로 B로 바꾸다. 꼭 알아주십시오. A를 B로 바꾸다. 대체하다. 예문을 써놨기 때문에 빨리 진행합니다. 자, 아, 그래서 여기서는, 여기서는 뭐를, 어, 설탕을 꿀로 대체합니다. 알겠어요? 이걸 다시 이걸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? 뭐라고? 좀 이상하네, 잘 이거 만약에 이크립스로 바꾸면. 다시 여기 뭐가 와? 그러면, 어, 슈가 오겠죠? 슈가를. 여기, 여기 뭐가 와? 설탕을 뭘로? 꿀로. 하리. 이렇게, 그렇지. 리 이렇게 해놨죠? 그죠? substitute b f o r A에서, 자, A를 B로 바꾸자. A with B, A를 B로 바꾸자. A with B. 그죠? 어, 교환의 전치인데 교환의 전치 이거 대신에 라고 됐을 때. 설상 대신에. 알겠어? 응. 교환의 전치사. 바꾸다가 대체. 그래서 교환의 전치사.